안녕하세요. 요다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전브랜뉴 뮤직 디디디디디디디 디제이 아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DJ 스입니다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빈센트 블레입니다.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 고려대학교 화정 체육관에서 브랜뉴 이어 2019가 개최된다고 합니다. <웃음> 올한해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사랑 주신 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저희가 정말 정성을 가득 담아서 올해는 더 특별한 취지의 공연을 어, 준비하게 되었는데요.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 브랜리에요 2019에서 만나요.